tv조선의 대체불가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 미스터트롯2가 12월 22일 밤 10시 첫 방송을 전격 확정했습니다. 미스터트롯2는 28일 새로운 전설의 시작 이라는 메인 카피가 담긴 공식 포스터와 함께 대망의 첫 방송 일정을 공개하며 올 겨울을 뜨겁게 달굴 트롯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개된 포스터 속에는 역대급 비주얼위 웅장한 무대 위에 한쪽 팔을 위로 치켜든 채 도열한 참가자들이 전설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는 미스터트로트만의 의용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붉은색 단체복을 맞춰 입은 참가자들의 모습에는 시청자들을 수준 높은 무대로 매료시키겠다는 포부가 담겨있어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무한 상승시킵니다. 미스터트로트는 tv조선에서 네 번째로 내놓는 대국민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메시즌 기적같은 시청률과 폭발적인 화제성을 동반하며 송가인 홍자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양지은 홍지윤 등 걸출한 트로트 스타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이렇듯 자타공인 스타 등용문으로 발돋움한 미스터 트로트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1050 남성들이 대거 몰리며 역대급 인산인해를 이뤘 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1차 접수에서부터 이미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현역 가수들은 물론 숨은 고수들이 모여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한민국을 뒤흔들 새로운 트로트 스타의 탄생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미스터트로트는 상향평준화된 참가자들의 실력과 막강해진 마스터 군단을 무기로 더 강력하게 돌아온 미스터트로트만의 차별점을 공개해 기대감을 드높였습니다. 이번 시즌은 노래, 외모, 3박자를 고루 갖춘 극강의 참가자들이 상상 이상의 무대를 선보일 것이며 심사를 맡게 될 마스터 군단으로는 트로트 레전드 오디션 선배 아이돌 예능 대세 작곡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시청자들과 더욱 깊이 공감하고 진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올겨울 목요일 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할단 하나의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는 12월 22일 밤 10시 첫방송됩니다.